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IMF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로써 ETF 승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희망적인 소식에 좀더 살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주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가 최초의 암호화폐 상장지수 상품 ETP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문크립토 ETP가 그 이번 승인의 주인공인데요. 아문크립토 ETP는 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스타트업 아문AG가 제공을 하며 다음 주부터 전체 시가총액 1조 6천억 달러에 유럽에서 네 번째 규모의 거래소인 식스스위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문 ETP는 비트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및 이더리움 이렇게 총 다섯 종류의 암호화폐들을 포함하는데요. 이 암호화폐들은 현재 시가총액 비중대로 ETP 자산의 가격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문 공동창업주 겸 최고 경영자인 헤이니라쉬와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ETF는 전통적인 ETP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따라 만들어졌다며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에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에 잘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상품은 일종의 ETF 상품이다 보니 개인들은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고 기관 투자가들은 까다로운 수탁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P 투자는 Exchange Traded Product, 상장지수 상품을 말하는데요. 상장지수 펀드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을 통칭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ETP, ETN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ETF는 그동안 이슈가 많이 되어와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ETP 투자는 이름마다 쓰여있듯이 각종 상장지수에 투자되는 금융 상품으로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펀드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ETP 투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꽤 활성화되어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그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지 그리고 이번 스위스에서의 암호화폐 ETP 승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폐 ETP와 ETF 승인은 일반인들에게 암호화폐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하지만 ETF는 투자신탁 상품이기에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상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닌 ETF의 엄청난 자금으로 대신 구매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탄탄하고 안전한 규제 역시 마련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진 세계 최초의 암호화 ETP가 스위스에서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때문인지 지난 주말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큰 반등은 보이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형 토큰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번 스위스의 규제기관이 ETP를 승인한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다소 살려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ETF 승인으로 계속해서 미뤄왔던 ETF의 승인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진 게 맞을까요? 제 입장을 밝히자면 단순히 이번 이슈만을 놓고는 ETF 승인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의한 암호화폐 ETP의 승인은 암호화폐 업계에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먼트의 비트코인 인베스먼트 트러스트 형태로 ETP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베네겐솔리드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승인 연기했을 당시 SEC가 밝힌 승인 연기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미성숙도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ETF 연기를 하는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들과 전 세계적으로 힘있는 정재계 인사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통틀어 봤을 때 점점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은 지난달 말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벡트를 통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올해 12월 12일에 시작한다는 계획이 SEC에게 큰 작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런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벡트가 대형 플랫폼일지라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된다면 모두가 유명무실해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차후 SEC의 ETF 승인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확실한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SEC의 이슈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팽배에 있는 투기 성향을 계속해서 없애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ETP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과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스위스가 유럽에서 공신력 있는 대형 거래소를 끼고 ETP를 승인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지루한 장 속에서도 잘 버티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하루빨리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기를 오늘도 바래봅니다 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